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극심한 조현병은 심신박약 즉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05 가학 18163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고질무위반에 의한 해지 여부 피보험자는 약 8년간 국립병원 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유없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거나 폭식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정상인으로서의 생활능력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청약서상 계약체결 당시 신체상 또는 정신 및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피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정신부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피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보험자가 정신부열증으로 인하여 평소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화재 당시 어떠한 탈출 흔적도 없이 반드시 누군 상태로 소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화재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 쟁점 상법 제 732조에 의한 무효여부 피보험자가 1996년 3월경 이미 자력으로 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인 2003년 7월경에는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사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고는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마치겠습니다긴 시간 시청해고신다고맙습니다